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설계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그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제 좀 칼빈파인 장로교가 바로 이 예정론을 예, 주장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뭐 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그 예정론을 어 그렇게 좀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 자체가 바로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칼빈의 그 주장을 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것 뿐이겠지요. 자 이렇게 인고의 인간의 영구 성세 행불행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에 예정되고 예지된 존재다. 이런 그 예정론에 대해 그러면 그 예정론에 대해서 아어 아까 그 장로교 같은 칼빈주의는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있지만은 또 이것을 한편으로 그런 부정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정론이 정말로 예지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인가 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원리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연월리씨 그리고 기유정, 그러니까 그 우리 사주라 그러죠. 이 연월리씨 사주에 의해서 이미 아,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이 될 것이란 것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 져있기 때문에 괜히 예, 부평조 같은 인생이죠. 부생이 공자망이라, 예? 그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공연이 어, 움직일 뿐이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좀 바삐 살더라도 그것은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삶에 불과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괜히 부생에 공자망하지 말아라. 아, 그런 뜻입니다. 이 소프크레스 비국이라는 그오이푸스의 그런 그 비국에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자, 여기에 보입니까? 이좀 그리스, 도시국가죠. 내가 이제 잘안 보이는데, 여게 아데네, 태비, 태베. 테베. 이 태베에, 여기서 뭐라면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어요. 어. 그의 부인이 이오 카스테 아, 이런 그 에,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어, 그의 왕비 이오카스테가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 오이디푸스예요.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신탁을 내보니까 신탁했다는 것은 그때는 그 그리스의 아, 이런 그 신전이 있었죠. 신전 그신전에 그런 그 사제 사제에게 물어보는 걸 신탁이라 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이런 나라의그좀 운명을 이렇게 그신탁을 하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를 산중에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신화가 이 오이디프스를 데리고 산에 가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산 중에서 버려드렸어요. 예. 이게 버려드린 뒤 목동에 의해서 이 아이가 구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라면 이, 여기, 그, 어, 코린트, 코린트. 여기죠. 코린트에, 그럼 이제 가서 거기에 왕에 의해서, 아 그, 그 왕가에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해요. 이게 코린트 왕의 폴리버스죠. 이 폴리버스에 의해서 이 아이가 바로 이좀그 왕가의 왕자로서 이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 정체성이니까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가 이미 그 이제, 그, 어, 폴리버스, 폴리버스, 그, 코린트 왕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양자로 들어가면 다 애들이 어떻면 자기 부모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이테베로 가는 겁니다. 그테베로 가는데 이테베에는어떻스피크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피크스인데이스피크스는 예, 뭐냐면 사자의 몸에다가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새의 날개를 단 그런 것이 이스핑거스예요이스핑거스가 그러면 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답 못하면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 태베에서는 이스핑거스를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이 태베에 가든 이런 그 오이디푸스는 이스핑거스를 만나게 됩니다. 예, 스핑크스가 뭐냐면 수수께끼를 내요. 자, 아침에는 네 발로 기다가 정심이 되면 두 발로 기고, 어, 두 발로 걸고, 저녁때면 뭐냐면 세 발로 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 그네 어, 발로 길때 간약, 음, 연약한 어, 존재가 누구냐? 아, 여러분, 한번 수수께를 맞춰 보세요. 지금 스핑링크스가 여러분에게... 이제 숙기를 냈어요. 자, 그 답을 맞출 사람. 아침에 네 발로 걷다가, 또한, 저녁 정심에는 두 발로 걷고, 그 다음, 저녁에는 세 발로 걷고, 그리고, 네, 네 발로 걷을 때 가장 연약한 내 존재가 누구냐. 예, 네, 맞혀봐요 인간. 어? 인간. 인간? 어, 예, 맞았습니다. 인간이, 자, 어릴 때는, 아침이란 건 어릴 때 말이죠. 기어다니죠. 네 발로. 그다음 이제 정신 때란 것은 우리 인간이 성장했을 때두 발로 걷지요. 저녁이란 것은 인간이 황혼기니까, 뭐냐면 지팡이를 집으니까세 발로 걷는 거죠. 그리고 네 발로 걷는 존재가 가장 연약할 때죠. 어린애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맞췄어요. 그러니까 스피크스가 자기가 제 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어,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는데 아 이게 오이프, 오이디프스에 있어 자기의 모든 정치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오이디 스팸고스는 저스 절벽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면이 태베의 골치거리를 해결했다고 해요. 태베에서는 이, 이 스팸고스를 어떻게 처단할까 이것이 고민이에요. 뭐 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데 이게 어, 오이디프스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이디푸스가 아 이렇게 그 공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어, 어머니 이오카스테가 그럼 이스핑거스를그면 처단한 사람한테 내가 결혼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포고문을 내어요근데좀이 어, 오이디푸스가 그럼 이스핑거스를 물리쳤잖아요. 그러게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응. 근데 이제 오이디푸스도 그렇고 이오카스테도 모르죠요 어? 모자가 인줄 몰랐단 말이에요. 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을 이제 그좀그 신전에 신탁해서 음, 뭐놈면 이제 그옆옆옆병이에 옆병이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죠. 전면기 막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이디푸스한테. 아이 그스피크스를 물리치듯이 어, 바로 이저뭐저여병을 예, 어, 어, 빨리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또간청하예요 그래서 이제 신탁에게 물어보니까 뭐냐면 이 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에,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 오이디푸스도 이제, 죽고, 이오카스테도 결국,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이란 걸 알고, 죽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 드라마인데, 이것도 보면 운명 아니에요. 그렇죠? 응. 어. 오이디프스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데, 그 신탁에 의해서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런 하나의 운명적 삶을 살았다. 아, 이렇게 해서 이오의 하나의 운명론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근데, 그리스말로 운명이란 건 모이라는 모이라 아그 모이라는 말은 이 바로 이런 그못 아, 어, 내가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사명 모이란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 모이라는 뜻은 죽음 그 죽음도 나의 모시고 어, 내 삶도 나의 모시다이게자 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거 긴 얘가 말씀 들을 수 없고 자 이렇게 에, 오 오이디프스는 그런 운명의 삶 그런 모이라의 그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전제하고 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섭리에 적합한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 다음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의롭고 영화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이니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불러달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이 의롭고 영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약한된 것이다. 이런 운명론을 이제 부르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구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어, 그러니까 이 귀하고 이 천한 그거,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이 여러분의 이, 어, 토기장이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하게, 어떤 사람은 천하게 그렇게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9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바로 국률이 열짤를 국률이 여기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여길 즉, 그러므로 다른 박질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내가 뭐냐면 국률, 하나님 앞에 국률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국률이 여길 사람 또천시 여길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되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국률이 해달라고. 또 내가 다른박질하면서 내가 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운명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아니 애서가 뭐 나쁜 짓을 해봤어요? 응. 태중에서부터 그랬어. 아. 자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우리 애서는 미움을 받으니까 장자 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어어좀 아무리 이런 게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다 물거품이야. 어? 여러분이 아무리 강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도 이미 강사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다 예정해 놓았어.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될 사람은 되는 거고 어? 노력해도 안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이 하나의 운명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운명적인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인가? 이런 걸 우리 한번 뒤서가 볼 필요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운명적인 존재라면 절대로 노력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운명론을 부정하는 내용이 또 성서에 있다는 거요. 성서는 이런 양면성을 뜨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 따먹으면 정령줄이라그안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완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어떻게 야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단 말이야. 내가 안 따먹으면 내가 완성하는 것이고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 그건 누구의 예정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인간 타락한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 아니 예정되었다면 왜 한탄해요? 어뭐 아담과 여가 사나과를 따먹을 거야. 그런 운명적 존재야. 그럼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한탄할 필요 없지. 한탄했다는 말은 그 어, 타락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다. 예지하지 않았다. 어. 이런 게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0분에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고 안 믿는 건 우리 인간의 자유야. 그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믿으면 영생하고, 안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못 얻는 거야. 이건 다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야. 또 마태금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 의지단 말이야. 그 자유 의지에 의해서 노력하면 그 노력한 대로 얻어질 것이다. 이런 나라의 얘기가 됩니다. 또야고보서 5장 10자리면, 환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정성 들이면은, 형제가 그런 그 환중에서 깨어날 수가 있고 완치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서의 양면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리적인 것을 좀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예, 이 예정설에 대한 찬반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뜻에 대한 예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원리적인 것은 자, 이미 말씀드린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렇게 개성 완성한 인간이 되면은 선한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3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 구원은 곧 복귀죠. 자, 근데 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에,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복귀 섭리의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복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예정해서 즉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 인류 역사 종말론에서 보면 그 인류 역사 복귀 섭리 역사는 목적을 정해놨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에, 규정된 그런 복귀섭리를 가는 거예요. 어. 자, 그것처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이미 복귀섭리 아,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미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예정하신다. 어. 선으로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라든가 또는 멸망이라 이런 것을 예정하지 않는다. 어. 하나님이 그런 질문은이 심판이나 멸망을 예정했다면 이렇게 복귀 섭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귀 섭리를 예정했다는 것은 그건 또 서로 예정했다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 7름은 인간 타락을 한탄하셨고 또 사무엘상 1 5장 11절은 사후를 세운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신합니다. 그것을 세운 것을, 아, 잘못 세웠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나 심판이나 멸망을 예정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 어, 뭐야? 복귀섭리를 이루는 것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 어.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 책임 부담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이런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 1절에 내가 말했으니 정령 이룰 것이요 경령했으니 정령 행하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후아담인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재림진을 보냈다 이건 뭘 말해요 결국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아담이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를 보내서 이루 하는 것이고 마지막 재림주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귀섭리를 복귀 섭리 복귀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 이런 이론이 설립되는 거죠. 자, 아담이 좀 타락하니까 대신 제2인간 조사로 노아를 세웠습니다. 노아의 함이 타락하니까 대신 아보람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나온다. 또 아벨이 어느어좀 가인에게 죽으니까 그의 대신 셋이 혈통적 후손으로서 노아가 탄생하게 되죠. 자, 모세가 사명을 당하지 못하니까 모세 대신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 뜻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말이야. 무엇을 이룬다는 복귀섭리 목적을 이룬다는 예정. 어. 뭐 어, 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것은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 근데 그 인간 구원을 어떻게 냐 선으로 예정하지, 악으로 예정하는다 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악에서 인간을 선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구원으로, 선으로 예정되지, 악으로 한악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멸망 같은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좀 종말론에서 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불심판이 벌어지고 이런 많은 얘기를 하지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절대로 그런 나나의 심판, 그런 거 악의 악으로서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 오직 뭐냐면 인간이 사랑으로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복귀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대적으로 예정된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자, 복귀섭리의 뜻을 여기에 이루는데, 바로 어떻게 하냐. 어, 우리의 좀 인간의 어떤 그 성사. 이 복귀섭리의 목적을 이루는 그 뜻은 반드시 인간의 책임분담과 하나님의 섭리의 책임분담이 있다고 그 말해요. 자,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95%라면 인간은 5%의 책임을 통해서 복귀섭리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어. 즉 복귀섭리의 뜻은 절대적으로 세워졌지만은 여기에 그 뜻을 이루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책임을 할 수도 있고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해와 그리고 노와 예수님도 모두가 책임을 통해서 여기에 복귀섭리의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담과 해가 책임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냐면 인간조상으로서의 예, 역할을 못하게 되었죠. 노아가 또 방주를 지었지만 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노아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지 못했죠. 예수님도이 땅에 보냈지만 십자로 돌아가시면 아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 해와 노아 예수를 중심의 뜻이 이루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제 보면, 어, 바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것은 인간 책임 문담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그 뜻을 이루는 데는 성사하는 데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이루는 데는 반드시 인간 책임이 따른다. 인간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95%의 인간 5%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 하나님의 책임이 95%니까 인간 5%의 책임을 했을때 우리 인간은 크게 작은 것이다. 여기에 95%라는 95% 인간이 5%다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밭에다 농사를 지는데그 농사가 결국 그 농부가 김을 메고 싹을 심고 추수를 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의 책임을 인간으로서 다 노력해서 얻어들이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비바람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그리고 씨앗이라든가 옥토라든가 이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서 인간은 단지 씨앗을 심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란 것은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어.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100%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간 자체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섭리를 좀 이끌어 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간단한 5%면 누구든지 할수 있죠. 이건 하나님에 비했을 때 5%지. 인간 자신에 비했을 땐 힘의 겨운 그런 하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귀 섭리 역사를 보면 시대적 중심 인물들이 모두가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 그들이 나태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들었던 복귀 섭리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 것은 뭐냐? 바로 이 뜻을 이루는 것, 이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복귀섭리의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만은, 이런 복귀섭리를 이루는 것은, 이루는 것은 인간이 책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다.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하면 이루는 것이고, 인간 책임을 못하면 못 이루는 것이다. 또 인간에 대한 예정.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죠? 자, 인간을 부르신다면,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야 책임 분담, 여기서, 어, 알죠? 자, 아담은 자기 책임 분담을 다 해야만이 이렇게 인간 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 분담을 다할 때만이. 아무리 아담이 인간 시도로 창조했다 할 때도 그가 책임 분담을 못하면 인간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인간 조상이 되지 못하고 누가 됐어요? 어, 그 다음 예수님이 구하다 몰아왔고 예수님도 책임을 못하니까 결국 재림짐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조상으로 뭐냐면 아담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 그가 책임을 할때 되는 것이고 못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런 타락한 인간이 다시 어때야? 어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조상으로 뭐냐면 그 세우시게 됩니다. 어. 그럼 그런 이런 인물이 결국 인간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하나님의 선택한 95% 누가 하나님 섭리에 합당한가 한 것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니까 아신단 말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인간 타락한 인간의 5%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 말마 하나님의 100%의 뜻이 성사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한 인물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한 인물이 뭐냐면 그 예정한 인물이 뭐냐면 그두설 중에서 인물로서 설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예정한 인물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든가 또 우리가 뭐 아담같은 그런 존재라든가 모세같은 그런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뜻을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예정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가 어머나면 그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모세가 그런 뜻이 예정된 그런 인물들은 반드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그러한 나라의 예정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예정하는 데는 반드시 상대적이다. 그가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을 어떤 사명적으로 예정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중심인물을 세웁니다. 하나님이섬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노아라든가 아브라미라든가 모세라든가 어떤 섭리사의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섭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심인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전능하니까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개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뜻대로만 세워지는 것이라 원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원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가 뭐냐. 우선 예를 들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떠냐. 선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뽑는데 선민 가운데. 선민으로 태어내 아무리 뭐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가져다 할지라도 선민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어. 어. 그 다음 두 번째 그 메시아는 어떠냐. 어. 반드시 선의 공적을 어, 쌓은 후손이라 돼. 손의 아, 공적을 쌓은 후손, 자, 이건 메시아라는 것보다는 어, 우리 어떤 그 중심인물이라고 하면 더 맞겠네요. 그런 조상의 공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떠냐? 그가 뭐냐면 선천적인 천품을 타고 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언변도 있고, 또 어, 머리도 박식하고, 또는 건강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어, 성품도. 무는 때로는 온화하기도 하고 진취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천품을 타고 나인다 말이야. 어 그런데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능력도 없고 그런 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 섭리를 이끌어 가기 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 이래서 여러분 그런 선천적인 그런 좀 성품을 타고 나인다. 그럼 네 번째로 어떠냐? 바로 후천적 조건. 저 태어나면 어떠냐? 정말로 어 이런 그어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훈련 훈련받아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약해서 그렇게 병들어 누워 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후천적인 그런 그 시대와 환경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하늘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할지라도 한원이 필요할 때차 세우는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년 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대왕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까이서 모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대왕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정도에 우리는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대에 나이가 뭐는 아주, 좀 많이 들어서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당님을 모시겠어요. 그리고 갓난 나이로 태어났다. 그래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에 맞는 때 하나님은 그런 중심인물을 부르시게 한다 자, 이런 나라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중심인물을 세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아담을 지향수하시고 그의 갈비에를치어서해화를 창조해서 부부 인연을 맺고 그 부부 인연을 통해서 여기 아들 딸을 낳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잃는단 말이야 복귀 섭리도 마찬가지요 중심인물 하나를 부르시고 그의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상을 세우시고 그 대상을 중심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범위를 넓혀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섭리 중심인물도 이렇게 어느 전 원리적인 그런 입장에서 찾아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리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예정서를 세워주는 그런 성구를 우리가 해석해 보기로 합시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부르신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중심인물로 가능한 것이냐 이걸 아신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 부르셔서 그 사람이 그러면 의롭고 영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바로 그 자신의 책임 문담이 있어. 아까 그랬죠.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책임 문담을 해야만 해. 하나님이 예지한 인물이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그가 책임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정한 인물이 될수 있고 그래서 의롭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서에는 이 책임 문담을 빠뜨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책임 문담을 모르니까 아이 성서를 보고 우리 인생사관 모두가 또 영고성세, 행불행 이런 모든 것이 다 운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운명론을 찬양하게 된다. 그런 이유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95%의 책임이라고 아, 말 한다면은 결국 인간 책임 분담은 5%에 불과해요. 아까 농사를 짓는 얘도 들었죠. 어,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에, 그 어, 섭리를 중심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에 비서 5%에 불과해요. 그 5%의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한 인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우리 인간은 어, 좀 연월생시 기우종, 어, 부생의 공사망이다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사주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주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는 사주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자신이 자유의지에 결정되어진다. 어. 이 자유의지를 여기서 책임감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남동 교수가 얘기했요 통일 논리에서 가장 어, 위대한 신학은 바로 책임분담론이다.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신학은 더구나 칼빈주의 같은 것은 그러면 운명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또한 심판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왔단 말이야. 어, 그런데 이런 책임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 자신이 자유의지에서 적극적인 그런 하나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뭐냐. 이 책임분담이다. 책임분담. 음. 이거 대단히 어, 위대한 하나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 진흙 한덩이로 토기장이가 어, 귀한 어, 그릇을 어, 쓸 것이 고 천한 그릇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 말이냐? 만일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을 것이다. 어,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다. 그걸 아신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 어? 하나님 어, 나도 좀 써주십시오. 나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지는 것이 아니다, 야. 하나님은 전제하고 전능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중심인물로서의 사명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책임부담이 따르지만, 그런, 그런 예지와 예정은 할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좀 그렇게 중심인물로 아,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안 부를 수도 있다, 이게. 예. 천하다는 말은 그런 뭐, 좀무댕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한 거예요. 권능. 토끼장이가 사자를 만들 수도 있고 뭐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토끼장의 이 권한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예정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 또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국유리의 글자를 국유리이고 불쌍히 여길자를 불쌍히 인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큰 뜻을 놓고 이렇게 좀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주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 1 2 0년 살았지만 한 번도 40년 동안은 바로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 일은 매일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모세가 넣떤던 사람인지 알았어요? 모르죠. 어. 유대인인 줄도 몰랐죠. 히브리인 들도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가 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 이렇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냐. 상상해보라요. 어.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가 에 갔어요. 이 포로가가지고 전부 귀환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 세들은 그대로 머물었고 또 거기에서 정들에서 살던 사람은 아이고나 고향에 가기 싫어. 여기서 정부 쪽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겠어. 그래서 안 나온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건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지만은 아이 밥은 주잖아요. 또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살이 같은 그런 생활이긴 하지만. 아이고, 그 어떻게 그 광렬을 거쳐서 가. 내가 여기서 살겠어. 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설득시켜서 끌고 나온다는 게 얼마, 얼마나 어려워요. 어? 그런 능력과 자질을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국룰이 여기고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시는 분을 정했으니까 그런 정한 사람이 이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어, 국룰이 여기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1절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애서는 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면 장자와 차자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자는 사탄편이고 차자는 하늘편이 기 때문에 바로 이 복귀섭리는 차자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는 차자한테 굴복하는 것이 복귀섭리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을 사랑한 거지 야곱이 본래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가 미워서가 미워가 아니라 말이야. 에서는 사탄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간섭할 수가 없어. 야.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이 그런 그 예정적인 그런 모든 이 단어는 결국에 우리가 표상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운명론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어떤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책임 관계를 이게 우리가 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완고한 예정론이 나오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그 뜻성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 인간의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원리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밝혔지만 은 오늘 신학에서는 밝히지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하나의 이렇게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국에 이런 예정론이 나오게 됐다 그런데 원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기 예, 때문에 결국 예정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이루어지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 국가의 홍방성쇠 그리고 인간의 영구성쇠란 것은 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극복될 수도 있고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그런 운명론에 함몰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서남동 교수가 이렇게 통일 논리를 읽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3대 신학이 있는데 하나는 캐드릭 신학, 하나는 프로테스턴트인 신교 신학, 하나는 바로 통일 신학이다. 우리나라에 좀 이런 3대 신학이 탄생했다. 어떤 신흥 종교도 그러면 이렇게 학자로부터 신학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잡은 그런 신, 교리는 없습니다. 오직 신후 종교 가운데 통일교의 원리만이 위대한 신학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책임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히 운명론에서 벗어났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출세도 할수 있고 또한 자기의 뜻을 성취할 수도 있고 어? 부단한 우리 인간의 노력 어? 그 노력을 통하면 어떤 존재야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이 뭐냐면 인간 자신이 그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이거 이것 때문에 자, 원리 강론에 지금까지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 그 양에 있어서나 조직력에 있어서나 상상과 독창성이 있어서 가지 최고의 것으로 어, 그래가 그러니까 신학의 그양 그리고 조직력 이 우리가 보시는 이제 창조 원리 다락론 그리고 뭐 종말론, 부활론, 이게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이 조직신학 속에서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볼때 타이가 어좀 따라올 수 없는,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그런 하나의 신학서다. 그 중에 특별히 바로 책임론이 있다는 것. 응.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사상. 응. 이것은 종교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응. 그런 하나의 신학이라고 칭송을 한다, 이사남동 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 저 사람동 교수는 연세대학 신학장이야, 신학장. 신학교수가 아니고 신학장이란 말이야. 그런 신학장이 이렇게 통일교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칭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그운명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오늘의 우린 이좀 가정 우리 평화 통일 성전이 운명론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희망도 꿈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개척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면 빌딩도 지을 수 있고 엄청난 교회당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우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 통일론이는 대단히 진취적인 그런 내용 말씀이에요. 우리의 희망과 꿈을 누구든지 가지면 이룰 수 있다는 뭐 예를 들어서 나포렁이나 좀 이런 분들이 알프스를 넘을 때 불가능이 없다. 진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오프로의 책임, 이런 인간의 노력은 우리를 그러면 예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승화되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통일의 신학 가운데좀 최고의 그런 책임분담론이라는 것은 서남동 교수의 그 칭찬처럼 그래 위대한 하나의 사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책임분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로인해서 어때요? 우리는 기쁨도 배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도 좀 달성해서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재산 예 재산을 부모가 물려준 그런 재산, 부모가 물려준 집 이런 거 하고. 내가 갖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예 아파트 한채라도 샀으면 그 가치는 달라요 느낌이 다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뭐냐면 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부모가 물려준 것은 내가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통일 올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예정론을 통해서 마지막 전편강의를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좀이두 강제를 하면 아, 다 끝나게 되죠 아, 여러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도를 에,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점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점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 속에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몸 속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 수린생들은 모두가 2세 3세들입니다 정말로 이상에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가정을 바라보시고 이제야 피로소 내가 인간다운 종을 만났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일제보다 더 귀하고 또한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2세, 3세 드옵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피를 막게 하고 그렇게 막고 막혀서 이렇게 2세, 3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당신이 2세, 3세를 사랑하고 또한 기대가 큽니까? 이런 기대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환경이 받쳐지지 못해서 그동안에이 귀한 원리 말씀, 정말로 전 군과 옥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책상 속에 놓고 그대로 지나왔던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 그말끼없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계를 마련해 주어서 오늘 우리 이세삼 세들이 이런 귀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환경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2세 3세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원리를 공부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제는 참 놀라운 초창기에 그 젊은 강사들처럼 그런 강사들이 배출되어서 이제 이당님을 증가하고 그 이당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 백성들이 모시고 살수 있는 그런 때를 맞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성장해야 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서를 더 사랑해 주셔서 더 열심히 원리 공부를 해요. 훌륭한 강사로서 아버님 양육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한결같이 아버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이런 시간, 시간 후에 함께 있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좀 하루 일정을 마치게 되었사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기도 올려 싸운 나이다 아주 예. 수다